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제327조 타담보채권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